사랑해, 사랑해, 사랑을 사랑해, 사랑하는랑해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, 사어야 하나 야 좋 사람을 잊지 못한 죄 일어서 소리없이 내가 쓰는 이 반도 울어야 하나 아사에 달군 내 사랑. 어이 맺을 하룻밤에꿈 다시 못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잊지 말 것을 사랑해서 안될 사람을 사랑하는 제 말 못하는 내 가슴을 밤도 울어야 하나 아, 아. 아. 내 달콤의 사랑 오이 맺을 한밤의꿈 다시 못올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오, 잊지 말것을 사랑해서 안될 사랑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을 이만도 울어야 하.